한마디로 내말안 들어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이런 식의 협박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준석발 국민의힘 위기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시즌1은 지난 11월 29일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잠적해버린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사건은 김종인의 합류라는 애초 이준석의 목표가 달성되면서 끝이 난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한번 이준석은 자기 편을 향해서 자해폭탄을 던졌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선대위원장의 직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해버림으로써 윤석열 선거캠프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아수라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불과 한 달도 채 안된 사이에 두 번씩이나 악원을 향해서 총질을 해대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거를 불과 70일 남짓 남긴 긴박한 상황에서 당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 단순히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안해 하면서 선대위에서 직책을 내던지고 중도하찰을 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이없게도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후보는 상대당 이재명의 저격이 아니라 자기당 자기 편이 쏜 총에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란 말입니까? 그런 행동을 벌인 사람은 왜 언제나 당을 책임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준석을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하겠습니까? 조마조마하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오르내림 하나하나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국민들의 이렇게 대못을 박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도대체 그는 어떤 생각으로 계속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행동만 골라서 골라서 하는지 오늘 그 행동의 뿌리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 자극이 되고 큰 용기를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가 불과 70여일 밖에 남지 않은 12월 21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상임선대위원장 사퇴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와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정면충돌을 했던 것인데 한마디로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당신이 그만두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불만을 표출하더니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면서 결국은 당대표 자신이 선대위원장 직책을 내던져 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이번 이준석의 상임선대위원장 사태는그 경위와 어쨌건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이내이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는 등한달 전만 하더라도 10% 이상 따돌리던 지지율을 모두 다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또다른 내부로부터의 악재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 11월 29일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4일 동안의 잠적은 김종인을 선거캠프에 좌장으로 앉히고 유럽 주변의 소위 유력관 인물들에 대한 견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준석의 이번 두 번째 목리도 뭔가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한 제2의 자폭협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말안 들어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이런 식의 협박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목리의 원인이 된 이준석의 불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 얼마전 자타가 공인하는 페미니스트인 신지혜 대표를 국민의힘당으로 영입한 데 대해서 안티페미니스트 이준석 대표가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국민의힘 선대위 공개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응 기조를 두고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대표가 특정 지시를 하자 내가 왜 당대표의 지시에 따라야 하냐 후보의 말만 듣겠다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준석이 격분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번째 이준석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것은 격가지에 불과하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 본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 주위에는 조수진 공보단장과 같은 윤핵관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당대표인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데 대한 불만이자 윤 후보를 향하여 이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협박성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 무능과 리더십의 부재를 윤석열 후보에게 얹혀서 소위 윤 후보 주변의 윤핵관들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 본목적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막상 캠프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이분 성향으로 봐서 말입니다 김종인 자신이 나서서 이준석을 설득하겠다고 짐짓 자신은 가녀되지 않은 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전에 두 사람간의 조율된 행동일 것이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당대표란 자리는 탁월한 정치적 자질과 오랜 세월의 경련과 리더십이 필수적인 자리입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뚜렷한 개성을 가졌고 온갖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의원들을 통솔하고 리드해 나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몇 차례 했지만 모두 떨어졌고 그래서 의원 경력조차도 전무한 데다 나이마저 불과 36살에 불과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자 민주당에서는 만세를 불렀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만면의 미소를 띈 채로 축하한다면서 좋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다 세상 이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준석의 언행으로 보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국힘당의 미래가 다 보여서 빤히 보여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말빨이 먹히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누가 이준석 같은 새파란 어떤 면에서는 입만 살아있는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애초에 이준석이 수많은 의원들을 통하라고 리드하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당대표는 그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시각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준석은 자신의 경륜 부적과 자신의 행동거지가 의원들의 자발적 존중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로서 영이 서기를 기대하지만 늘 기대수준과 다른 싸늘한 의원들의 반응에서 자신의 기대수준과 실제로 돌아오는 냉대의 불일치를 견디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 그를 이처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평가인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그는 조용히 있을 성격이 못됩니다. 늘 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지난 11월의 자행에 이은 이번 두 번째의 돌출행동은 자신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과시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뜻대로 안될 경우에 자신을 돌아보고 숙고하고 반성하고 사람들을 찾아 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당대표인데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같이 죽자는 식의 협박을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식의 정말로 정도가 아닌 사도의 정치를 짜가의 정치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지금도 불과 보름 만에 두 번이나 온 신문방송에 이준석이라는 글자를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불과 70일 앞둔 이 시점의 중요성 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후보를 신문방송에서 사라지게 하고 자기 이름으로 그것도 난동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함으로써 신문방송에 도배하게 만들면서 이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협박정치를 할 시점이 꼭 지금이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의원들이 자기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탓하기 전에 그 원인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찾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두고 이준석과 김종인발 위기가 또한번 찾아오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번에 벌어진 시즌2 이준석발 위기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점을 미리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시길 추권드립니다. 이준석은 11월 29일에 당무 거부 및 자맹, 이번 두 번째의 목리, 그리고 또 다음은 단일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